사랑인 가요. 어사랑다해봤 안녕하세요. 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너무 느낌 있는데? 오늘 묘지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이가좋아하는 이거 저 먹으러 가요 떨려 <웃음> 청와랑 가서 켤게요 아. 우리 지금 귀여워 바로. 우리 1등이야 지금 너무 귀여워? 그때와 발을 맞추며 너의 갖고 너의 <웃음> 을에 <내 야, 백이야. 웃음> 어, 앉아. 어, 기다리고 인생, 있는데요 놀란이야너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여기, 여기 온 분들보다? 나 소개시켜줘. 카페 13개. 안녕하세요. 머리 왜 이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물처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봐. 어머 어머! 저희 앞에 20분 넘게 있어서 근데 우리가 몇달 동안 여기를 가기로 했어서 시련에 울렀었던 눈에안서게 위로받고 싶어 한 번쯤에 <웃음> 한 번쯤에 눈을 흘렀상을고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김 자양 김 자양 김진네 저요 지금 봐나요? 네, 네, <웃음> 아. 네. 아, 아, 우리 됐어 아 여러분 청어람 숭자요 숭자 Is t 아 a t 와우 미안하 으에이니다 야이다 먹고 뭐 갑니다 네. 응. 근데 한 시간 기다리는 맛은 아니다 네. 응. 저기요. 응. 카페 갈게요. <웃음> 말해음음음로음음말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거 떠넌샌 생각 는것 같아. 쏘는 것 같아. 쏘는 것 같아. 쏘는 것아닐수있다아 사소한 마음이는것 내가 내게 자꾸 내게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걸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음이 자꾸 그대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음, 서로를 만나기 위해,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아자고 <웃음> 어때요? <웃음> 근데 진짜 햄버거 케첩은 롯데리아가 제일 맛있어. 진짜 여기 꺼 끝장이에요. 루루루루루루루루루 <웃음> 찬지로. 찬 좋아. 찬지로. 찬지로. 찬지로. 지로 찬지로. 찬지로. 찬지로. 지로 찬지로. 찬지로. 찬지지지아어 지갑쟁이 친구를 기다립니다. 연어를 먹으러 왔어요. 오, 아, 오빠. 어 엄마 나 나와. 엄와 엄마 나와. 엄마 나와. 엄어나 이거 에 뭔가 맛있을 것같기이하에 뭔가 맛이을거 이거, 하고 이거, 음. 음. 이 어, 이거, 어. 감사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웃음> 아니 내거 너무 잘 나온다고? 읍시 <웃음> <seguinte. 웃음> 연어 한 상. 누나 <웃음> 이거 다 먹을 다 먹을 수 있어? <웃음> 나못 먹을 거 같아. <웃음> 진짜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목소리> <목소리> 지 <먹지? 목소리도> 나도 니말 네안 좋아 어떡하지? <목소리> 맛있어? 진정이안 돼.